<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바로 부산에 있는 기장시장에 왔습니다. 이 기장시장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경 시작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회타운이 있는데 이건 지하에 있거든요. 여기는 제가 또 나중에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다양한 폐류들이 있어요. 또 흔하게 보이는 뭐 소라나 꼬막 홍합 이런 것들이 있고요. 돼지고등이나 뭐 개조개가 특히 좀 많이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삼 종류, 커다란 그 홍해삼도 많이 있었는데요. 일반 해삼이랑 비교하면 그 특별한 맛 차이는 없는데 이 홍해삼 썰어 놓으면 색이 아주 예쁩니다. 예 다리들 있고 된장찌개도 는고 간장게장도 있고 냉동실에 응. 일어났다가 라면 끓인 물때는거맛고예 만화는 이나 알아듣는 애일뭐 연장실이 고 많은 이니까가 다니고 있어요 어제 그만 때리니까 그다요리 말고 만 까먹는 아니, 군소, 군소. 네 이거는 군소죠 예전에 제가 한번 리뷰한 적이 있으니까요 요거 영상 한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거 아, 아니야 이거 저기야 군소 군소 군소 말린거 시커매져 저거를 그냥 말린게 아니고 저거를 삶아 아까처럼 큰거를 갖다 삶으면 저렇게 돼 네, 군소 말린게 꽤 많이 보였어요. 저게 호불호가 있어요. 맛은 좀 쌉쌀한 맛, 그런 맛도 나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군소 같은 경우는 90%가 수분이거든요. 이건 엄청나게 컸던 게 이제 이렇게 된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잡어들이 있어요. 뭐 손뱅이도 있고, 뭐 장어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요런 거는 판매는 하시는데 손질은 안 해주세요. 그리고 저기 이제 새우인데 요거는 이제 냉동, 새우입니다. 이 2만 원이요? 나나있어 팔아요. 네. 게는 제가 불라고게요 이게 아까 그중구 말린 거 이렇게. 응. 어. 이렇게 돼요. 응. 양장구는 얼마씩이에요? 1만 원. 네. 조금 더 이어 드릴게아 2만 원만 낼안거요 네, 이거 기장에서 또 유명한 게또꼼장어 이제 먹장어죠. 이게 진액이 어, 정말 이렇게 아주 뭉퉁이로 나와요. 살고기는 예, 신선하다. 아직 살고기도 있고. 얼마 씩이에요? 어느 거, 고등어. 고등어, 칠천 원, 칠천 원. 신선하다. 어, 얼마만? 신선하다. 어, 어, 응. 정감 있어요. 양어도 신선하고, 응, 응. 꼼피봐 그리고 이제 쇠미역이라고 하는 이제 곰핀데 저기 한 묶음에 3,000원씩 판매하세요. 3 네, 삶으면은 바로 초록색으로 변하니까 약간 재미있어요, 저게. 네, 또 제주에서도 유명한 음식 중에서 몸국이라고 있잖아요. 그 몸국의 재료는 모자반입니다. 여기가 참 해초나 해조류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5,000원. 까사가하는 네, 저 기다리라는 아니, 저 거를 살려고 하는 말고. 거예요. 양념 이렇게 많이 흘러내리잖아 어, 뒤적거리네. <목소리> <목소리> 네 그리고 네 이거는 이 보통 여서 서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개 서실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참풀가살인데 여기서는 까실이라고 불러요. 편하게 쉽게 무쳐먹는 그런 해조류예요. 이도 어쨌나 5원 이거 정말 저렴한 거예요. 보통 열기라고 굴러. 부르죠. 이것도 구워 먹으면 정말 우와, 맛있는 생선이에요. 이런 거 얼마씩이에요? 네. 15,000원. 15,000원. 아, 이거는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렇게 다 고등어를 손질해 주시더라고요 고등어가 상당히 커요 아 그래요? 이런건 얼마씩이에요? 8,000원 이는데나는 이렇게 이나 거제 쪽 전통 음식인 육아게 주재료죠. 이렇게 맛있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 원.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거 해서, 이렇거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게 해서, 자이서서 2개처럼. 마트에서 파는 거랑 완전 달라요. 이거는 무슨 뭐, 뭐예요? 아빠, 그한개 아, 이거 두개 주시고요. 세개채 원, 고추, 고추. 맛있겠다. 그니까. 그래, 남는 건 얼리면 되죠. 응, 얼거나 응. 구워야 돼. 네, 남는 건 냉동 보관했다가 꺼내서 먹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바람이 음. 많아. 바람이 많아. 음. 장가다리 사고. 나 요거 많은 요 많은 요 아홉 마리 많은. 그 마리 많은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건어물 파는 쪽으로 좀와봤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다시로 사용하는 육수용. 건데 이렇게 한게 하나 여러 가지 모아서 판매를 하시네요. 네, 건어물도 참 종류별로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페스츄리 오징어 여기도 있네데 페스츄리는 이거 이거 이게 좀 두꺼운 버터구이. 음? 게... 아 버터구이예요. 아 그거를 페스츄리 오징어라고 하나. 아. 그렇구나. <웃음> 네 여러 가지 재미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기장에는 이렇게 개 파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게도 있고, 킹크랩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홍어, 어,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 이렇게 조금 보였어요. 홈장어 잡숙하세요. 홈장어는 어떻게 파세요? 잡숙하려고 예. 네, 먹고 가면 얼마씩? 잡숙하면, 보통 예? 잡어 예? 6만원부터 7만원. 아. 1kg 이렇게. 네, 예, 1kg. 6만원 1kg가 안 되고. 엉게젓갈 네, 젓갈 사러 왔어요 이거 어떻게, 얼마씩이에요? 이 그만큼의 만원, 가득 담으면 2만원 조금 더담아드릴게 아니라. 못 잡아? 엉게는 다 국산입니다 뭐? 맛있어? 더들면 2만원 안 돼요 어. 좀 많이 담아드릴게요 큰아 거겠다며? 음, 진짜 많이 담아드렸어요 이 음, 거니까, 먹어도 되나와 <웃음> 맛있다. <웃음> 이는맛있 <웃음> 맛있어. 맛있어. <웃음> 네, 바다 향이 오, 좀 향긋하게 와. 나면서 이 아주 맛있더라고요서 그냥 밥에다 이렇게, 어, 이렇게 비벼 와. 먹어도 안 아주, 안 맛있어. 맛있어. 아주 맛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젓갈도 좀 다양하게 이제 보이죠. 네, 맞아요. 아, 네. <웃음> 네. 네. <웃음> 맞아요. 어, 다시 올라와야지. 네, 이제 횟집이 있더라고요. 이제 가격 보니까는 이렇게 정찰제로 판매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회타운 또 영상에서 보면은 요런 것들 가격 책정이 좀 이게 소비자들이 보기 좀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맛있는 계랑 조개 요거 이제 생긴 모양은 새 조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반건조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생선들이 있고 요거 제가 마산에 갔더니 마산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판매하시더라고요. 나? 나는 는저는 응. 네. 네. 여기 보니까고고 노 o 있는 나야. n 노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 no, no, o no, n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채소 파는 곳에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방한잎을 좀볼수있더라고요 사실 저 위쪽에 가면은 쉽게 볼수 없는 그런 채소 중에 하나가 바로 방한잎 이죠 네 정구지 네, 부추죠 이제 돼지국밥에다가 저같은 경우 많이 넣어서 먹습니다 양파 얼마 주고 났어? 5천원? 왜어게 아, 아, 그래? 마에 음, 사는 거는 거그란 거네. 우 밑으로 내려다 네, 이제 이제 페타운 구경을 갈 거예요. 여기는 영상이 길어져서 다음 편으로 또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